기술 검토 의견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좌우의 여백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F7키를 누르시면 편집 용지창이 뜹니다. 상하좌우의 여백을 1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여백을 모두 10으로 수정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상단에 입력해서 표 위에 표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줄네칸을 해주시고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선에 가져다 대시면 좌우 화살표가 나오죠.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만드실 때는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바꾸기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바꾸기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시고 한글자음, 미음, 반짝키 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좌우 화살표가 나오죠.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겠습니다.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고 아직 아래쪽 내용이 다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크기나 정렬을 미리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은 내용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줄두 두 칸으로 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입력에 표에서 표 그림을 클릭해주시고 두줄두 두 칸을 해주시고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 위에 두 칸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이제 키보드에서 F5키를 누르면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아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내용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클릭하시고 여기에 글자를 쓸때한 줄로 쓰면 굉장히 정렬할 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칸을 세 칸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 F5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 줄 수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칸 수는 세 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두 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네, 나누기, 두 줄을 해주시고, 나누기.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C,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범위를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 안에는 테두리 선이 안 보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테두리 종류에서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안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표의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정렬이 깔끔하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운데 정렬. 이제 표의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위쪽부터 입력하고 싶다면 클릭하신 상태에서 F5 마우스 오른쪽 표셀 속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셀에서 세로 정렬을 위를 선택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엔터 쳐주시고 숫자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엔터를 다시 한번더 치시면 됩니다. 상단에 입력, 표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세줄 일곱 칸을 해주겠습니다.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해주시고 블럭을 씌우시고 키보드에 A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범위를 씌우시고 A를 누르시면 되죠.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하시면 됩니다. 간격 조정은 선에서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너비는 드래그를 해서 적당히 맞춰주겠습니다. 표의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쳐 주시고 상단에 표를 선택해 주시고 8줄 5칸을 해주겠습니다.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 범위를 지워서 A를 눌러주겠습니다. 키보드에 F5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 두줄두 두 칸을 해주시고 줄 높이를 각계 나누기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나누기 칸의 너비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범위 씌우시고 A 키보드에 F5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 두줄두 두 칸을 해주시고 줄높이를 각계 나누기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A를 누르시고 테두리 선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너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표 아래쪽을 클릭해주시고, 이제 내용을 다 입력하셨으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한 장의 내용이 다 보이게 되죠. 이제 전체 내용이 보이는 상태에서 제목의 크기를 정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L을 누르시고 선의 굵기는 0.4 바깥쪽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글꼴은 한컴 도둠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컴 도둠을 해주고 진하게를 해주겠습니다. 표 전체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두번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 전체를 범위 씌우고 글꼴은 한컴 도둠 다시 표 안에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글꼴을 한컴 도둑, 키보드 컨트롤 키와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글꼴은 한컴 도둑, 키보드의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두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한 장의 높이는 거의 맞춰졌죠? 줄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럭을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상단에도 블럭을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 키보드에 컨트롤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확대를 해주시고, 범위를 씌우시고,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정렬의 배분 정렬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위 씌우시고, 배분정렬, 범위 씌워주시고 배분정렬, 범위 씌우시고 배분정렬, 범위 씌우시고 배분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검토 결과도 범위를 씌워서 배분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진하게 를 해주시고 이제 똑같은 모양을 아래에 할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키보드에 Alt-C를 누르겠습니다. Alt-C를 누르면 모양 복사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글자 모양을 체크하시고 복사 범위를 지정하시고 Alt-C를 하시면 글자 크기와 모양이 동일해집니다. Alt-C 범위 지정하시고 Alt-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위아래 간격을 조금 아래쪽으로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기술 검토 의견서가 한 장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1쪽, 이쪽 2쪽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닫기 해주시고 아래쪽에서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한 장으로 만들어집니다. 1쪽이 나오죠. 이제 미리보기를 해주시면 일쪽으로 해서 인쇄를 눌러도 한 장으로 깔끔하게 인쇄가 됩니다. 망가우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망가우 컴퓨터에 영상의 재생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